어 진짜 학교 분식집 같아. 어짜 약간 옛날 향수를 네. 불러 일으키는 어... 인테리어인데. 저 근데요. 낙서, 어? 네. 낙서. 야, 어! 우와! 우와! 아! 엄마 무슨 떡볶이가 우와. 이래요? 어, 요리다 요리. 진짜 요리 많네. 그래 나 엄청 포짐하다야 <웃음> 진짜 포짐하다 포 아, 애기 인 이거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하겠다 네 맞아요 영단계로 해서 먹으면 애기들도 애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 맛있겠다 아니 색깔이 너무 촉촉해 보고 빛나 윤기가 흘러요 대체 삼 이건. 아니 대표상에서 선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상에서 짜장 소스에다가 찍어, 찍어 먹으면, 먹으면 너무 야, 맛있잖아. 우와. 흔한 그 해물 육수의 맛이 있을 것같아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아, 오징어도 여기는 크네. 크네. 자, 자 나왔어. 차돌박이 떡볶이 나왔습니다. 아, 비주얼 대박. 저기 숙주 숙주 쌓여 있는 거 보이세요 진짜 지금? 산똥 산똥미다 산더미. 진짜. 오, 맛있겠다. 오, 오. 세상에 세상에. 와, <웃음> 야. 아, 사장님 혹시 오삼불떡이 네? 오징어를 통으로 좀 주시면 안 돼요? 졌어요. 썰어 놔서 썰어 주니까 아, 아 그러면은 아예 사리에도 통으로 통으로 그냥 오징어로 있어요. 오징어 있어요. 아, 있어요. 통 오징어 통 아예 추가로 지금 해버리자. 네. 사장님 그 그냥 아예 오징어 네. 통 오징어 세 개도 네. 그 위다 에 올려주세요. 아예 그냥 지금 아, 추가해서 지금 먹어볼게. 나오는 거에다 네 음. <웃음>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갔는데도 네총세개더 추가할게요. 저떡좀 봐, 딱 부드러운 거 봤어요? 어우, 글탱글요 뭐. 어머. 뭐, 진짜 막. 봐봐, 쫄면 봐봐. 무슨 파스타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응? 스파게티 같아요, 뭐, 토마토 스파게티. 와, 와 시간 간다 어, 자 가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오! 오! 오! 예상밖이야 아니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요이 정도면 목젖 찌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다 지금 와 진짜 대단하다 어, 자수양이도 지금 오 맛있다 아 쫄면 맛있겠다 어쩐 쫄면이 없더라 어쩐지 어머 스나비처럼 그냥 쑤 그냥 아우 쫄면 간더 없었어? 어 완전 난 쫄면이랑 숙주랑 같이 떡이랑 완전 완전. 오우. 우리는 음다 음, 음, 맛이 맛있, 양념 맛있지. 음! 엄청 쫀득쫀득해. 음. 음. 음. 거기.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이 국물이 그리고 엄청 이게 차도 때문에 진해졌어, 꼬소하고 <웃음> 진해졌어. 국물이 어. 완전 진해. 어. 통으 뜯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처음인데? 이거가능한나왔 이거 와, 오징어 와. 통... 들어갔구나, 네. 자, 오삼불 떡 나왔습니다 깻잎 엄청 많다 야, 오징어 맛이 엄청 커 이만해 <웃음> 오징어 되게 좋다 엄청 실해요 저 두툼한 거좀봐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발도 봐봐 다리 와. 먹어야 맛있지 그래 아우. 아니, 오징어 발이 얼마나 싱싱하면 내 다리보다 더 튼튼해 보여네 뭐, 진짜 와. 튼튼해 보인다 와. 하나씩 건져가 다 건조가. 익은 거야? 어 이거 아, 겁 없이 아미다가그었어요 어, 네. 각자 한 마리씩 네. 집었습니다 현재. 야 오징어다. 아, 아 잠깐만. 아니 소영이 저거 설마 그냥 톱으로 먹는다고 접어서? 어 장기 나오나요? 어마 어디부터? 어, 머리부터. 오, 와! 역시 해물의 여왕. 역시다내 아, 속이 막 아니 시원하다. 뻥 뚫린다. 어, 막내 기분 나쁜 마음이 뜯어지는 느낌. <웃음> 나쁜 것까지 다 와. 가져가는 느낌. 그리고 막 오징어 얼마나 신선해서 뜯을 때탱글탱글하고 뜯기는 거. 어? 안찍겨 완전 탱글탱글의 그거. 안찍겨 그냥 하나도 안뚫겨 진짜. 수양도 들었어요. 검 없이. 와. 아 뜨거울 텐데 수양 가능할까? 우와! 오. 야, 어! 음, 딱 탱글탱글해. 음. 음. 쫄깃, 쫄깃해 그냥. 쫄깃탱글. 매운 많이 먹어. 내가 국물 먹어볼게. 확실거 먹고. 데 확실히 오징어 응. 맛이확 난다 이원하지해해물고그 얼큰함. 이이확확달이 이거 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이거 먹고. 이거 먹물 이거 먹고. 이 이거 는 완전 진짜 국물 진짜 진국 된장국 같지 않냐? 음. 색깔? 면치기 수양, 역시. 오, 정말 대단합니다. 만나노 와, 진짜 고급라면 됐다. 그래? 와, 황제라면이다, 황제라면. 오징어 8개라면. 아우, 야, 아는 맛이 오, 무섭다, 진짜. 그백 장난 아니지. 와, 제대로 해 국물이 면에 그냥 쑥쑥 돼가지고. 음. 제 아, 아, 아미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차도로 예. 바에 걸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어. 너무, 너무 행복해 <웃음> 행복 그 데요 와, 이렇게 들어가네. 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와, 어, 역. 아니 너무 가벼워, <웃음> 가벼워 <웃음> 보인다. 분식이라 그런지 너무 가벼워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치즈떡이에요? 예, 치즈떡 반 밀떡 밀떡은 치즈떡이 반반 들어가는구나 음. 감사합니다 허! <웃음> 치즈 늘어나는거 봐! 와! 치즈 들어가는 거 봐! 아 와, 봐. 와, 말리 진짜 부럽다 와, 엄청 부끄러웠다 아 대단하네 뭐가 쪼면 이고 뭐가 치즈인지 모르겠어 와... 야, 와. 야 먹어주세요! 자, 말리 면치기 들어갑니다 자, 아니, 60분 아 스타트! 너무 아 맛있다. 야, 정확 바로 먹어버렸어. 아 그래 너무 구두면 안 돼. 야들야들할 때 먹어야 되니까. 음 와, 와, 정말 맛있다. 진심. 떡을 네개 들었어요, 네 개. 와, 살짝 겠다 진짜 맛있지, 치즈 맛. 와, 완전 말랑말랑. 말랑. 음 어, 떡이? 응 음. 음. 음. 음. 어 지금 수다도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아 수다도 오오 옆으로 오오 오. 오, 오, 오. 음. 와 치즈 쪽 진짜 고소하다. 맛있어요. 치즈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감사해. 요 치즈 쪽 진짜 고소하다. 오와 진실. 야, 나 수영 언니가 왜 안주먹든 먹었는지 알겠다 그치? 약간 그 느낌이 약간 해장 느낌이야 응. 좋은것 같아 <웃음> 여기, 여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못 참지 최고지 아 근데 나는 여기 떡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되게 말랑말랑하지 않아? 어.. 말랑말랑해 말캉말캉해. 맞아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하고 또 식으면 쫄깃쫄깃해져 와.. 와 <웃음> 떡도이 만들.. 떡떡처럼 와, 와. 짱짱? 응 음. 떡볶이의 그 매콤한 맛있는 맛과 음. 그 짜장의 그 특이한 구수함 있잖아. 음, 콩, 맞아, 맞아. 콩 그거에 딱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음. 진짜 대박 사 되게 애기들이 좋아할만한 음. 맛이야. 달짝지근해가지고. 여기다가 맵기 좀 추가해서 약간 사천 짜장처럼 먹어도 좋겠다. 네. 짜장면 맛. 네, 짜장면 맛좀면 우리 너무 멋스 진짜 비주얼 진짜 흡사 짭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먹기 들어서 먹지. 자들어간다 먹기. 오케이 오케이. 천원 가거든요. 깻잎이랑 그 돼지고기. 에자 수다. 수다 갑니다. 수 이렇게 봐. 아, 새로운 이렇게 트네. 웨이버를 쳤어요. 웨이브. 한꺼번에 이렇게 바로 해서 회전을 줘요. 아 수다가 꺾네. 아니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꺾으면 더 어때요? 그냥 나 봐라, 나 먹는 거 봐라 이거 아, 시선을 압도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라면도 아니고, 근황라면도 아니고 삼겹살에 어. 기름까지 그렇죠. 딱 어울렸다고 생각해봐 이거 봐봐 <웃음> <웃음> 음. 음, 음! 짜장! 우와! <웃음> 그 예, 예. 짜장라면! 예. 비주얼이야. 짜장라면! 짜장라면 비주얼이 예, 예. 이거 내가 어디이본 비주얼이야. 근데 면 사이 사이에 소스 진짜 많이 묻어있어. 와 <웃음> 대박이다 <웃음> 지대로다. 열심히 <웃음>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하니까. 면치기 가요 말리 면치기. 오 건반에 오. 오로래도한번 하나 둘쭉 어때? 하나 둘쭉맛 표현 좀 해봐. 와. 면 사이 사이들의. 면사에서 이게 그 짜장들이 이렇게 비집고 비집고 헤엄치는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시겠어 그만큼 양념이 표현을 그렇게 예쁘게 잘해요. 그리고 딱 씹었을 때 엄청 가득 차. 어 나보다 나보다 와. 야 먹기 참 김치로 김치 오 그렇지. 야큰 직이네요. 사장님 밥 바로 볶아주세요. 네 준비 중이요네 감사해요. 어국금만 먹어봐. 얘 먼저 완 완성. 와와 그렇게 많이 먹어? 한입 에 들어가? 그니까 한번더 국물 만들어서 먹어. 오아이 은근 크네. 그니까. 고구마는 래도 먹어보자. 어, 한번 먹어보자. 어떡하지? 어떡 와, 나는 고기를 진짜 많이 남겨놔가지고 고기볶음밥이거든? 아, 씨, 얘큰 그림 그렸네. 아, 큰 그림 그렸지. 아, 음! 맛있어? 아, 또또 허리가 또 반발이... 진짜 입에 넣는 순간 언니 이말 나와. 빨말 먹어. 봐진지모르 오케이, 가본다. 음 <웃음> 밥 맛있는 거 아니라고. <웃음> 자, 맛있... 한 입에 들어간다고먹 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말다 했다. 먹기 아! 아! 아! 아!